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지혜도, 예절도, 정의도 다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그냥 정의를 부르진다. 잔인해져요. 살벌해져요. 그냥 나 아닌 적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금방 에고의 탐진치로 빠져버려요. 정의를 부르짖다, 적이 적으로만 보이는 순간 저 적을 없애버리면 이기겠다는 생각이 나게 돼있어요 자꾸 혐오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양심에서 뭔가 부당한 게 있어서 주장했다가 주장하다 보니까 적만 없어지면 될것 같아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적기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중생심입니다. 그렇죠? 정의가 살벌했죠. 예절, 예절 떨어져서 남이 좋아해지면 자꾸 이제 일부러 아양을 떱니다. 비굴해집니다 과공은 비례라고, 너무 공손한 건 예가 아니다 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굴욕적인 모습을 막 해요. 그걸로 해서 성공하려고, 그건 욕심이죠. 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랑이, 사랑을 이사랑 떠나는 순간, 나도 좋고 남도 좋은 홍익인간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예절은 형식만 남아요. 욕심 성취의 수단이 돼버려요. 정의도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반대편을, 레모는 그냥 도구가 돼요. 명분만 돼요. 정의, 정의라는 게. 지혜라는 것도 아전인수죠. 고카가세. 세상을 속여먹습니다. 정보 가지고. 여러분, 요즘 TV보면 자꾸 통계 들고 나오죠? 통계 나오면 막 팩트 같죠? 통계가 조작질하기 제일 좋은 게 통계입니다. 다 믿을 수 없는 소리예요. 누가 다 달라요. 자기 사심낀 쪽으로 다 통계가 유리하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진짜, 진짜 자명한 걸 알아내는 안목은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어야 돼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마음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참나가 느껴지실 때이 자리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자리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밥 먹을 때도 몰라 하시고, 자빠질 때도, 아니, 여러분, 군자가 자빠질 때, 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아니야지 이러고 자빠지겠어요? 자빠질 때도 정신 차리고 자빠지는 건데, 그 정신 차림이 그대로 사랑이라니까요. 요 느낌을 아시면 여러분, 사실 요걸 잘하시면 일지보살인데, 요 느낌을 미리미리 알아가시면 빨리 일지보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육바라이를 잘해야지 하면 여섯 가지로 쪼개져버려요. 근데 쪼개지 마시고, 쪼개지 마시고. 사랑만 붙잡으시라, 사랑. 사랑 붙잡으면 그 안에 육바람이 들어있다. 육바람이를 쪼개도 볼지 알고 합해도 볼지 아시라. 합하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옛날 성인들이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